네. 네. 안녕 나날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한류. 그 기류 안에는 K-POP과 아이돌 그룹이 있습니다 동방의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작은 나라에서 이제는 사스코리아로서 말이죠 그만큼 한국 문화의 파급력은 이제는 세계인의 이목을 끌만큼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오늘 월드스타 사이에 이어 또한번 세계 음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아이돌 그룹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013년 6월 13일에 데뷔한 대한민국 7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입니다. 오늘 고닥프가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선정한 톱 소셜 아티스트, 한국 가수가 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것은 2013년 싸이에 이어 두번째이며 K-POP 아이돌 그룹 가운데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후보에는 세계 톱 가수 중 하나인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셀레나 고메즈, 션 멘데스 등 쟁쟁한 팝 가수들을 제치고 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실 지난 6년간은 저스틴 비버가 이 상을 수상해왔던 것을 탈환한 것이기에 더욱 의미있는 상이기도 합니다. 이 상은 3월부터 1년간 판매된 앨범과 디지털 노래 판매량, 스트리밍 데이터와 글로벌 팬 투표를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하였는데요. 여기서 아미의 활약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미는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을 지칭하는 단어인데요. 지금의 아미는 여러 국적을 조활한 방탄소년단의 팬 모두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미는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방탄소년단과 팬의 관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방탄복과 군대는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처럼 가수와 팬의 관계 역시 같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아미의 이름은 공식 팬카페에서 투표를 통해 2013년 7월 9일 공식 팬클럽 명을 아미로 결정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이 청춘과 성장의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팬들 또한 10대와 20대의 비율이 높습니다 불타오르네. 아미는 자신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그룹을 선전할 줄 아는 팬덤이었습니다. 아미는 마치 군대처럼 자신들의 그룹에 헌신하고 충성심을 보이며 엄청난 혁동심을 발휘하여 방탄소년단에 대한 리트윗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SNS 결전이 있을 때 방탄소년단에게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포버스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리트윗 수는 저스틴 비버나 칸예보다도 많았다고 합니다. 팬대 팬의 싸움에서 아미가 세계 톱스타들의 팬덤을 압도한 것이죠. 아미는 자신들의 그룹을 위해 경제적인 지출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앨범 윙즈는 가온 차트에서 2010년부터 집계한 이래 역대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UK 앨범 차트 62위로 진입했으며 빌보드 200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랭크인 된두 번째 한국 가수가 될수 있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4주간 소셜 50차트의 정상을 차지했고 드디어 빌보드 뮤직 어워드 후보로 선정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팔로워는 500만이 넘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글로벌 팬투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은 지금의 자신들이 있게 해준 아미에 대해 감사의 의미를 담은 노래로 보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와, 방탄소년단이 대단한 줄 알았지,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네요. 그러니요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아미 한국 발음으로 아르미. 아미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저도 아름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니까요 하하! 헤이! 하!